<목소리>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지방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의 속상한 이야기를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재산을 부풀리는 재능이 없어서 주식이나 재테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은행에 차곡차곡 모아두는 편입니다 그게 그냥 안전하게 모아두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한 20대 때부터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어렵던 시절 어머니와 둘이 살아왔고 아들 뒷바라지 하신다고 본인의 인생까지 포기하며 저 먹고 싶은 거입고 싶은,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해주시면서 저는 커왔습니다. 저 또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지만 부지런히 노력하여 한푼한푼 한푼 아껴 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야지만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세월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나이가 많아지시니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세월도 줄어들기에 저라도 노후 대책을 위한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드리자 싶은 생각으로 작년에 따로 5천만원을 드리기도 했었죠 어머니 이제 일 그만하시고 제가 드린 이 돈으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그동안 저만 바라보고 지내신 세월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 부담 가지시지 말아요 그리고 저도 넉넉하진 않지만 결혼할 돈까지 모았으니 이제 장가도 가보려 합니다. 늦은 나이이지만 저는 이제 어머니도 챙겨들었으니 8년을 만난 여자친구와의 결혼 준비를 시작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려니 마음도 쓰이고 금전적으로도 신경이 계속 쓰이기에저 혼자만의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렇게 어느 정도는 실행에 옮겨왔으며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계속 실천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루는 저의 어머니가 주위에서 주직으로 대박을 본 사람이 있다고 기뜸을 해주시더라고요. 허나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주위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잠시 흔들리는 게 사람 마음인지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대박이 났다고 하더러 나는 재능이 없다며 어렵게 일해서 모인 돈을 거기에 투자할 수 없다고 어머니께 딱 잘라 말씀드렸어요. 그 뒤로도 몇번 제게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일부러 모른 척 했었죠 근데 그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몇 개월 정도 지났을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퇴근하고 오면 불안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들이 보이더군요 특히 자신도 모르게 한숨 쉬는 날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유가 주식 때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않으시니 그 한숨의 내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던 건지 저에게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 주위에서는 주식 얘기가 늘 나왔었고 그렇게 처음엔 어머니께서도 도전정신을 가지고 소액으로 호기심에 해보셨다고 해요 친구들이 하는 종목을 듣고 어떻게 하다보니 정말 소소하게 벌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때나 쏠쏠하셨나봐요 그렇게 천만원을 투자하시고는 300만원이라는 돈을 두달만에 수익을 보시면서 잠깐 눈이 뒤집혔다고 하십니다. 산업 욕심이라는 게 크면 클수록 좋다고 그 다음부터는 액수가 커져 금액이 늘어나더니 마지막에는 제가 드린 5천만원까지 투자하셨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모아오신 3천만원 그리고 제가 준 5천만원까지 해서 총 8천만원을 세 종목에 나누어 다 집어넣으셨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으시고는 그 종목들을 더 사셨고 현재는 뺄수 없는 상황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주식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이 부분도 엿듣고자 합니다. 한 종목은 시젠이라는 종목을 11만 6천원에 사셨습니다. 현재는 4만 5천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은 써니전자를 5200원에 들고 계십니다. 현재 가격은 2600원을 왔다갔다 하는군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셀트리온을 30만원에 들고 계십니다. 지금 18만원 언저리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제 가격은 오긴 오는 걸까요 이런저런 검색을 해도 명확하게 무슨 말인지 몰라 어렵기만 합니다 총 1억이라는 돈이 시젠에 4천만원 써니전자에 4천만원 셀트리온에 2천만원으로 나누어져 투자되어 있습니다 연신 제게 미안하다고만 하시는 어머님의 눈물에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처음엔 놀랐었다가 그렇게 할 말을 잃었다가도 이내 화도 났다가 어머니가 너무 믿더라고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떤 마음으로 들인 돈인데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돈이었나 싶어 석섭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야 왜 우울했던 날들이 많았나 왜 한숨이 늘어났는지 퍼즐이 맞춰지며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저 또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주궁에 사시면서 월세로 지내시는 어머니께 보탬이 되고자 하여 제게는 큰 돈이었던 5천만 원을 들었고 이후 저 또한 모두가 행복한 날들을 계획하고 기대하며 결혼도 하여 가정을 꾸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빚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저의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이니 해결할 수 없는 주식에 대한 상황 속에서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막연히 2천만 원이라는 돈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것과 단순히 5천만원을 버린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건가요? 어머니께도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온 3천만원을 쉽게 잊으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돈일 수도 있지만 저와 어머니께는 평생의 돈이기도 합니다 제 나이가 40대 초반입니다 어머니께서는 70대 중반이시고요 정정하시다고는 하시지만 이제는 일을 하러 나가시기에는 우리가 있으시죠 그리고 저렇게 우울해지셔서 너무 걱정입니다. 제가 또 다른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걸까요? 제발 주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조그마한 조언이라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사연 제발 채택 부탁드립니다.